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비누를 밟아 미끄러져 후두부를 부딪혀 샤워기물로 폐부종 지식사한 경우 재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9-15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했는지 여부 피보험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역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에게 폐부종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지병을 찾아보기 어려워 상기 폐부종은 결국 외부로부터 수분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 바 피보험자 발견 당시의 상황 즉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는 상태로 피보험자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는 자세로 발견된 점 화장실 바닥에서 세수 비누가 한쪽이 발 뒤꿈치로 지지겨진 채 발견된 점 비보험자 호두부의 광범위한 두피와 출혈이 발견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보험자는 샤워 도중 화장실 바닥에 있던 비누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샤워기에서 나온 물이 호흡을 타고 폐로 유입되어 지지사에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기 부검감정서를 살펴보면 뇌신질의 손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그리고 심장마비로 인해 비보험자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면 이미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에 이어서 의료경험증상 후두부에 광범위한 두피와 출혈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원인으로 인한 뇌인성 급사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